좋은 직업 받았네요. 암살자가 어리 직업 중에 인기가 많더라고요. 보여주마. 나 이쿠 이대로 쉽게 죽는 그런 사람 아니야. 아 그리고 이 사보는 살짝 떨어져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쪽 이쪽 점 살짝. <웃음> 자 다시 쿨 15초 15. 오케이 일단 두명 잡았고 지금 열명 남았어요. 이쪽 이쪽. 못 들었겠지? 어 이거 로비 위에 복도에서 로비 복도. 발견했습니다. 공개 있는데 토토님 좀 의심해 주세요. 경기 사부 앞을 서성서성 거리시더니 하시려다가 신고가 됐거든요. 토토님? 토토님 도색 같아? 오케이 확인. 지금 뭐예요? 있지 지금 뭐야? 네. 마이크 켜. 전문. 아, 오케이 전문 오케이. 어 전문이래요. 그럼 더 보기 조금.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사람이 하면 돼 잠깐만 아나 이치, 이치랑 원래 따로 가면 안되는데 이왕 따로 간거기가 따로 갈게요 이쪽에서 만날 것 같은데 나 어차피 쿨쿨 지금 거려가 돌아가고 그러면 염고 있을 수 있으니까 <웃음> 아 죄송합니다 불사모 켜볼게요 그러면 이제 불사모 쪽으로 시선이 올리면서 시체를 찾아주겠죠 사람들이 분당고 수화할 수 있는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는 좀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님이내일 오시고 죄송합니다. 이래 가지고 저 어? 올라가봤더니 시체가 왼쪽에 딱 있네요. 어이 그게 말이 되나? 잡고서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지나간다고? 아 그니까 님 어떻게 <웃음> 너무 이상한데? 뻔뻔하게 뻔뻔하게도 현장 수사 어떻게... 아니야? 아닌데요? 말이 돼? 이게 말이 되는 상황 너무 상황이야? 너무 조각이 들었어. 너무 조각이 아, 이러고 되게 수련하게 지나가셨어. 아이고. 아니야 그 이상하잖아 누가 썰고 옆에서 시체 옆에서 죄송합니다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 저도 약간 아, 진... 소름끼쳤어요 이거 그러니까 아프로디테 도도새야 도도 등장 일단 2쿠 보안관이고요 저는 전기사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쪽으로 아무도 지나가진 않았어요 거짓말 치지 마시고 어? 아, 말이 안돼 어떤 누가 시체를 지나가면서 썰고 죄송합니다를 해 <웃음> 말이 아니, 안 되잖아 <웃음> <웃음> 누가 그래 대체 누가 썰고 죄송합니다 그래 <웃음> 말이 안 되잖아! 어, 뭐? 어,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나 보안관 아니거든요! 자격단입니다나 <웃음> <웃음> 죽..살았어? <상>, 다이사아이고야이 <웃음> <이거> 무슨 일이야.. <웃음> 아이고 일단 염탑군 죽었으니까 전기사보 마음껏 하, 해볼게요 불사보로 키고 그때 딱 전기사보로 해줘야 돼 어..아.. 아이 <웃음> 나뭇까지 껴가지고 못 움직였어! 빠르게 조만 뜨고자 <웃음> <야! 웃음> 썰었습니다 여기서 내가 직공하죠? 이러면 암살자로 오심받을수 있으니까 네물안 뜨고 앞에 같이 기다렸던 분이 누구? 수딩이랑 저요 그럼 이 음. 또또님 아니에요? 저 안에서 불 끄고 있었는데 비코 네. 님은 직업이 밝히셨고 오, 좋아 이걸로 물고 늘었어 저가 방금 발견한 건데 그럼 또또님밖에 안 남. 니 또또님 음. 지금 뭐예요? 저 탄장이요 제가 탄장이에요 다신래요 어머, 어머. 나이스? 나이스! 아, 뭐야. 아사 <웃음> 근데, 썰고 <웃음> 죄송해요 하고 지나간 거 맞아? 끝!